타고 내려나 찢어졌다며 비비야 하이하 난생 처음으로 낙하산 타는 거잖아 그렇지. 태어나서 그렇지. 근데 좀 신나지 않나? 아니야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 그냥 강화하면 어. 은막 어. 뒤에서 쭉 밀어버려 요관들이 그럼쫙 쫘악 야막 따라서 나가버리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네? 그냥 떨어지는 그렇지. 거야? 내가 뛰어내리고 이런 거아 없고 그냥 밀어버려 그렇지 뒤에서, 뒤에서 밀어버려 그럼 일렬로 촥 둘을 썼어 이 생명 줄로딱 메고 어, 그러면 어, 어, 어, 어, 강화 시작하면 앞에 사람 뭐죽그가이 일대 밀어내고 뒤에 사람 은 뒤에서 쫙 밀어 아, 악그넣다, 그러면 쭉 눈가고 뚝 뛰어내리면 눈 뜨는 사람 별로 없어. 떨어져 있어 아니, 아니지 뭐가 들큰해 덜큰하면 낙하산이 폈지 뭐야 큰해 그러면 어, 눈을 딱 뜨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낙하산이 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리 딱뛰면그 미사리 그 서울 잠실벌 그게 다야간국비도다 아, 아, 아, 다 아, 보이는 거야 낙하산 타고 쭉 내가면 아, 낙하산이 쫙 옆에 동료들쫙 아이고 떡딱 뛰었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나 처음 봤지 아 남산도 한번 가봤는데 어, 그렇지. 그 당시에 우리 데이트할 땐 가봤잖아 아이 사람은 참그 <웃음> 여기 이마 낙하산 타고 내려나 찢어놨다며 <웃음> 얘들아, 그거는 자대 가서 이충 이게... 있잖아. 자대 가서 가다가 이 돌에 툭 박았다니까 돌에. 나가서 거. 내려오다가 아니 땅에 딱부러졌 뚫는 데 손을 박았다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좀터있어 이게. 에이. 얼마나 세게 찢어졌는지내 그래, 그래. 에이, 지금 가 공수역, 척수교다 마치면은 이제 자대 배치가 돼 그리고 어, 나는 이제 구공수 특전여단 그래 음. 공룡부대라여공수를특가니까 제일 추운 날을 정해서 어. 안바지를 입고 전 군인이 부평역까지 굽어 더 추운데 어디서? 그, 어디서? 그안하지코개라고 부평 저 어. 변둘에 있어. 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기서 부평역까지 아 부평? 멀어? 멀어? 좀 멀어 역서부를 그 이제 하고 이제 이제 부대 복귀를 해 음, 네. 내부 안에 딱 들어가면 살이 다 얼어있어, 살이. 그래가지고 전체에 막 아주 살다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아, 아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비벼고 막 때리고 이래. 이래가지고 다들 이러고서어 어, 니까 이래가지고 온순간 살, 진짜, 진짜 살비비야이말 어, 비비라고 해? 어, 상사가? 안전하지. 아주무가지고 외워가면 이제 비비고 이제. 내가 자세 근무할 때 여름 되면은 이제 응. 몽산포 해수욕장 해상훈련을 나가 응. 그럼 대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와서 해상훈련 받아 응. 난한달 동안 그거 응. 나가서 계속 지원 역할을 하는 거야 지원 역할이 뭐야 대대원들 응. 훈련 받을 수 있게 어. 지원해 아. 근데할때 어. 어, 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올 때, 고대학생들도올 때, 학생들이 공수부대에 교육을 받아요 아, 학습 훈련도 하고, 음. 놀기도 하고 뭐 이런 훈련을 받아서 했다, 네. 학생들이, 걔네들 이제 휴식 시간 한 시간 이게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을 줘. 그럼 날 걔네들 아우도모터포터에열 명씩 태워가지고 빠다. 탈지 한 바퀴만. <웃음> 이렇다 사진도 있어, 요기 사진도. 아 a 사진 안 봐. 사진 안 n g I don't know what I'm 동 a y i n g I 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받아 있어, 내가. 이렇게 n g I 이렇게 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 a y 면하 이야기한번내 들어 먹어 그만해 뭐? 야, 군대 얘기를 지겨봐 나처럼 아이, 군대 얘기 들어주는 마누라고 어딨어? 아이 야하좀해좀 아, 봐봐 이 아, 아, 그래, 아, 하고 그만하고 이제 군대 그만해 그만해? 아우 지겨워 한만 어, 응. 하고 와야 되는그만하 아, 군대 얘기를 내가 전양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려고 밥할 시간 다돼가